대구 동구의 전용면적 76제곱미터 아파트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경매시장에 나온 이 매물은 1년 반 뒤인 지난 8월 3억 6,1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감정가 4억 1,400만원보다 5,300만원 낮아 낙찰가율은 80%였습니다. 1년 반 전인 지난 2021년 1월 인근 동네에 낙찰된 비슷한 크기의 84제곱미터 아파트에 경매 낙찰가는 5억 5,500만원입니다. 낙찰가율이 134%였습니다. 1년 반 사이에 낙찰가율이 무려 50%포인트나 떨어진 겁니다. 김원순 대구 경매 전문회사 대표 현재 대구 주택시장은 아파트 과다 공급과 경기 침체, 특히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경매 시장 역시 몇 년간 유례 없었던 낮은 낙찰가율을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시안에 따르면 지난 8월 대구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80.3%로 1년 전인 107.2%와 비교해 26.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낙찰가율이 10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21년 11월 이후 10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락세는 지난 2021년 6월 이후 14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낙찰률도 40.8%로 1년 전인 2021년 8월 낙찰률 75.9%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낙찰가율도 85.9%로 2019년 3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각종 규제의 금리 인상으로 가속화된 아파트 매매 시장 하락세가 경매 시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